윤석열 후보의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과거 수사에서는 기소가 안 됐다가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있습니다 장고증명서 위조 관련돼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또 1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가 다섯 명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차이가 뭘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검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소환 통보 받았는데 소환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러다 공소시효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범죄들 그냥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도과됐다라고 해서 면죄부 주면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기관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업체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구속기소의 내용이 사실상 6년 전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6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때는 다... 무혐의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검찰의 과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디근 광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과거 수사에서는 기소가 안 됐다가요 이번에는 기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또 있습니다 이 최은순 씨의 장고증명서 위조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또1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잘 알고 계시죠? 예.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돼서 2013년에 그렇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가 이번에 관련자 5명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차이가 뭘까?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뭘까 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검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윤우진 씨가 기소가 됐는데 관련된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후보나 윤대진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라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이제 수사하라고 했는데 수사 안 하다가 다시 수사하면서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버렸다 그래서 무혐의다 참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겠죠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를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 다 기소된 구속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돼간다 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소환 통보 받았는데 소환 지금 안되고 있죠 이러다 공소시효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과 이력 내세워서 학교에 임명된다든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시효 도가 여부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관련된 학교에 전화해서 자기가 재임명 서류를 또 냈나요? 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임명 서류를 또 냈으면 그때부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다시 시작되니까 아마 공소시효 도가 여부를 체크하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이런 범죄들 그냥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도가 됐다라고 해서 면제부 주면 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기관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간으로서는 공소시효 도가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있어서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정력위조 부분은 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건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소시효 도가 됐다는 것으로 면죄부가 발부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말씀드린 니다 저도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예, 취지에 건강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고 소환 일정에 대해서 조율한다라고 보도가 이미 난 만큼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소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뻔히 공수시효 도가가 여부가 지금 목전에 다 와있다라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래서 이건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관련자 다섯 명이다 구속기소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주가조작사건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무부나 어,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특히 공소시효 지나서 어떤 사건이 정결됐다 이런 처리는 하지 않도록 그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